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네 오늘도 어, 내일의 이벤트가 어, 예정되어 있는 암호화폐 종목들 차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 앞서서 그저께랑 어저께 봤던 종목들 중에서 어,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것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 건데 뭐였더라 뭐, 뭐였었지 신디 신디 아니죠 아크 아크랑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종목들인데 한 30% 35% 어, 이 정도 좀 펌핑이 나왔네요. 어, 그래서 음, 이것들 뭐 따로 차트를 보진 않고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저께랑 어저께 본 방송 보시면서 어, 지금 현재 차트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해당 종목의 어떤 가능한 전략들이 어, 얼마나 좀 일치가 되는지 그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드백을 하시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들은 어, 총 다섯 가지 종목이고요. 그리고 어,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선물 마감이고 어, 그리고 그 차트상의 변곡일이기도 합니다. 변곡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어, 시간론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 좀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점들을 말하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 오늘이 3월 13일이네요. 3월 13일이고, 어,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각 3월 1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3월 14일, 어, 오전 정도에, 어, 이제, 음, 생기게 될 이벤트들, 관련된 종목들 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c b 의 선물 말기, 만기가 내일 어, 예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 만료일에는 큰 변동이 어, 예정이 어, 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죠. 그 상방인지 하방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뭐, 연관성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변동성과는 큰 연관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선물 말, 만기일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를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 한 3,400 3,300 3,400 달러 부근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4,200 선 4,200 선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어, 다시 어, 하락 파동을 조금씩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조정의 범위를 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이러한 상승 트렌드를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좀 어, 조정을 조정을 좀 어, 안전하게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자 피보나치 비율로도 한번 조정의 범위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 반등 지점은 618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일어났고요. 자, 하지만 그 반등이 이어나가지 못하고 어, 약 382선 부분의 저항을 좀 받고 있네요. 자 다음 지지선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0.5선, 3,700, 3,800선 부근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일단은 이 트렌드가 이탈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이 강하게 예상되는 지점은 3,900선, 3,900선 그리고 0.5선인 한 3,800 3,800 달러 선에서는 지지와 저항 관계가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좀 그어놓은 그 박스권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800 선, 3,700 선 그리고 3,900 선 이렇게 이러한 지지와 저항 박스권 요 안에서의 움직임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큰 그림으로는 어, 상승을 좀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본 봤었는데요 어, 이렇게 0.618 되돌림 그리고 하모닉 패턴 ABCD 패턴 그때 강의해 드렸잖아요 0.618 되돌림이라고 하면 ABCD 패턴에서는 1.618 연장 비율에 해당되는 지점까지 상승을 어,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어,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요 상승 파동 분 만큼 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모닉 패턴의 활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요 지점에서는 이제 반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하모닉 패턴이기 때문에 어, 이 하모닉 패턴에 대한 그 반등 자리를 근거로 여기까지 갈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어, 이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이시긴 한데 어 아무튼 어 조금 이른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그래도 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6일 0 일단은 0.618 선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차례대로 이렇게 어 상승을 이어간다고 하면 다시 4400선까지는 그래도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좀큰 관점으로 한이 저번주 저저번주쯤에 분석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그 관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조금은 조금은 조금은 이러한 은봉들이 은봉들이 거래량이 조금씩 줄면서 은봉들이 저점을 점점 낮추고 고점도 같이 동시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비트코인 보면 은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냥 간단하게만 봤습니다 자 그다음 토큰 2049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하네요. 자 온톨로지랑 에터니티 코인이 천석을 어, 하나 봅니다. 어, 온톨로지 파운더가 준리 준리 중국 사람인가 보네, 그렇 어, 그리고 에터니티는 야니슬라브 말라호프 말라호프 어, 러시아 사람인가 봐요. 네. 홍콩 컨퍼런스에 이제 차, 참여를 하게 됐는데. 믿업이나 컨퍼런스가 코인에 어떻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큰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그래도 뭐이 이러한 이 소식들을 활용을 해서 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오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차트를 어볼 만한 그러한 효용성은 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온톨로지부터 볼게요 온톨로지는 원화 차트가 있기 때문에 온톨로지 원화부터 보겠습니다 온톨로지 자 비트코인이 음복이 조금씩 나오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살짝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온톨로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차트가 상당히 상당히 조금은 기대를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차트로 볼수 있습니다 큰것좀으로는 일단은 4시간 봉 차트에서 삼각 수렴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채널, 삼각형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승 채널, 그리고 하락 채널 사이에서 파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정해질, 것, 정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패턴 하단에, 하단에 닿은 상태에서 상단 찍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후에 매수를 받아볼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자리가 될수 있겠죠. 자, 가격을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이렇게 내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파동까지는 그렸어요. 다섯 개 파동까지는 그렸으니까, 이제 조만간, 조만간 다섯 개 파동 이후에는 방향성을 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조금은 어,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은 여기 이 트렌드를 이탈하게 되면 은이 수렴 채널에서의 방향성은 어, 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바로 매수를 잡은 다음에 매수를 잡은 다음에 적정 적정 범위 내에 손절가를 어, 이렇게 이러한 그 이전 반등 지점 기준으로 어, 손절 가격을 잡아준 다음에 어,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손익비가 좋다고 하죠 주로 그래서 어, 요구간이 바로 이탈된다고 되 하면 은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거고 어. 여기서 만약에 이 채널에, 어, 채널에, 어, 지지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돌파를 조금은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자, 가격. 가격은 조금 위에서, 990원 정도 되겠네. 90, 990원. 어, 990원, 990, 999원? 천원이라고 보면 돼요 천원. 만약에 천원까지 내려왔다. 어, 이미 천원 찍고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어, 지금 같은 음봉이 바로 반등이, 어, 바로 반등이 와서 다시 이렇게 바로 간다는 관점보다는 어,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 이제 추가적으로 반응이 와서 음봉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기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천원이 다시 온다. 그래서 이 서, 트렌드 선에 닿는다. 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거예요, 손절가를. 손절가 왜냐면은 지금은, 어,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 조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76원? 976원 선에 손절가를 지정을 한 다음에, 지정한 다음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 자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1.8%, 2%, 2 정도의 손익, 손익비가 발생이 되는 지점이네요. 그래서 2% 어, 타겟은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 되니까 만약에 조금 더 내려와서 천원 부근에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어, 그러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애매해요.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금 차라리 조금 더 밑으로 와서 어, 밑으로 와서 매수를 받는 전략 어, 이것이 좋다. 원툴로지는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찬가지로 어, 미더 관련 이슈가 있는. 에터니티 에터니티 한번 보겠습니다. 에터니티도 홍콩에서 미더비 열린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웬만한 알트코인들이 그렇듯이 어,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닥을 그래서 에터니티 또한 이렇게 어, 비트 차트 기준으로 한9904 토시, 만사 토시, 만사 어, 토시 전후로 해서 바닥이 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조금씩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펌핑이 좀 크게 나왔네요. 어한 40% 가까운 펌핑이 나온 다음에 다시 어, 만사토시 부근으로 어,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가 조금씩 붙고 있는데 고개를 조금 숙였어요. MACD도 그렇고 어, 오실레이터 지표도 그렇고 지금은 매수세가 조금씩은 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이전에 강한 반등 지점인 이런 구간을 표시를 해본다고 하면은 약만6 0 4사토시 그리고 어, 9 9 0 4사토시 그냥 1만사 토시라고 할게 만사 토시. 아, 요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반응을 줄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어, 매수세가 조금 더 약해져서 요 구간까지 다시 내려, 내려온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조금씩 받아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어, 여기가 뚫릴 수도 있는 충분한 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은 조금은 어, 간당간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물 만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 어,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뚫고 내려간다고 해서 그냥 무적정 어, 보고만 있을 거냐 그럴 수는 없죠. 뚫고 내려간 다음에도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생기죠 어, 확장 비율, 연장 비율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영향성, 영향력을 충분히 어,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 확장 지점, 확장 지점들이 이렇게 어, 피보나치 비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 1.13 비율에서 어,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뛰어오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모닉 패턴 중에서 사이퍼 패턴 또는 샤크 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cg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cg점 그리고 만약에 1.272까지 간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그 하모닉 패턴 두 가지 패턴이 가능한 거고요 1.272 또는 1.13에서 이 이전 쌍바닥을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얘는 내려오는 쪽쪽 내려오는 쪽쪽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는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 어, 구간의 영향도를 조금은 체크를 하고 차라리 위로 간다고 하면은 어, 12,000, 12,000 사토시가 어,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 진입을 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이렇게 캔들의 노이즈가 많을 땐 어, 라인 차트로 바꾸고 나서 이렇게 영향도를 조금씩 어, 조금씩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구간을 뺀 이유는 어, 영향도가 어, 이러한, 이러한 이전 저항 지점을 좀 이은 것이 조금 더 조금 더 현재 가격에서 어, 영향도가 좀 크기 때문에 어, 요구간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12,000 사토시 12,000 사토시를 어, 뚫는 것을 보던가 아니면은 어, 1,600 또는 1,000 시까지는 내려오는 것을 어, 기다렸다가 어,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에터니티, 에터니티 얼마 전에 비썸지가 빗섬지, 풀리면서 엄청나게 덤핑이 나왔던 종목이죠. 아마 요요 여기 요, 요기, 여기겠네 여기 요기. 여지죠요 어, 여기가 아마 비썸 관련해서 펌핑 나오고 비썸에서 여기서는 펌핑 나오고 비썸에서 덤핑 나오고 했던 지점이 거예요. 그래서 어, 요 지점에 대한 영향도를 조금은 무시를 해도 되는 이유가 비썸 어, 지갑 오픈과 관련된 그러한 어, 특이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박스권이 차라리 영향도가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에터니티까지 봤습니다. 에터니티 봤고요 홀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미덥, 미드업, 미덥이 열린다고 하네요. 미덥. 자, 미덥 관련돼서, 어, 그래도 가격이 오르겠느냐? 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몇 개는 올랐더라고요 어 그래서 봐야돼. 요 봐야돼. 홀로. 홀로, 홀로는 유명한 바코드 차트입니다. 바코드 차트. 어 파동이 그려지는게 아니고, 호가 단위로 이렇게 캔들 하나가 형성이 되는 바코드 차트예요 그래서, 호가, 캔들 하나당 약 3.5%, 어, 가격, 3.7%의 가격 갭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전략을 활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어,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 아니고 너무 낮은 가격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 호가 하나, 그리고 캔들 하나당 이러한, 어, 리스크가 좀 너무 커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모니 패턴으로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 XABCD 패턴에서 어, 파동을 여기에서 면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 가틀리 패턴, 버터플라이 이런 걸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 자 이럴 때는 음, 패턴 테스터를 패턴 테스터를 쓰면 됩니다. 패턴 테스터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얘가 패턴에 부합하는 비율들을 가지고 있나? 얘를. 판정을 판정을 받아 볼거예요19 29, 46 29 41 27 그러면은 크랩 패턴 또는 가틀리 패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크랩 패턴이면은 어, 갭이 너무 커요 갭이 너무 커서 가틀리 패턴 약24 사토시 24 사토시에는 어, 여기서는 에 반응이 나와서 가틀리 패턴을 어, 기대 볼수 있다 어, 이렇게 하모닉 패턴에 의해서 다음 반등 지점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한25 사토시로 해도 되겠다. 25 사토시. 어, 25사토시에는 그러면은 어, 가틀리 패턴의 PRG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쵸? 다음에는 파동을 조금 더 길게 가볼게요. 어, 이 지점에서. 시작, 시작되는 A 지점을 조금 더 길게 보는 거예요. X 지점을. 그래서 11. 11이면은, 어, 배 패턴에 의해서 14 사토시, 14 사토시까지도 어, PRG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어, 요큰 관점의 배보다는, 왜냐면은 여기에서, 요러한 지점이 형성되면서 어, 파동의 흐름이 한 번은 끊긴 거잖아요 끊기, 끊겼기 끊 때문에 여기서 파동의 새로 시작됐다고 보고 요걸 한파동 어, 요걸 한파동으로 보고 이렇게 패턴을 봤으면 은 25사토시에서 PRG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요 자리에서는 반등을, 나왔, 반등을 줬던 이유가 어, 하모니 패턴에 의한 PRG 자리였기 때문에 25사토시에서는 반등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PRG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없습니다 어,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어, 요기에서 행보를 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탈했다가 다시 요구간에서 조금 가격을 어, 매물대를 쌓은 다음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 PRG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지 10% 정도의 오차범위는 허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PRG를 선으로 보면 안 되고 약간 구간으로 보는 것이 조금 유리해요 네, 그래서 아, 지금은 어, 수렴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수렴. 그래서 수렴, 수렴한 다음에 PRG 도달 이후 수렴하고 다시 위로 갈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어, 가격 갭이 좀 크기 때문에, 가격 갭이 좀 크기 때문에, 어, 조금 전략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 호가 두 개만 지나치더라도 지금 어, 거의 7% 가까운 그러한 손절범이기 위 때문에 어,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25 사토시에서 27 사토시.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29. 25, 29에서는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하모닉 패턴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홀로. 홀로. 홀로 토큰 미업미업과 별개로 그냥 차트 위주로 조금 해석을 해봤습니다. 홀로 토큰. 자, 그 다음, 마지막. 스트라티스네요 스트라티스 스트라티스 풀 로드 및 스트라티스 코어가 공개됐대요 어, 꽤나 중요한 체인, 체인상의 중요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어, 차트에서 큰 어, 영향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라티스 어. 정작 음봉이 나오고 있네 얘는 그러면 선반영 될 수도 있을 것같아 선반영 어. 이미 로드맵상에서 계획되어 있던 그러한 개발 일정이기 있 때문에 어, 얘는 충분히 선반영 되어서 한 25%? 30%? 30%까지 이미 올랐었네요. 그 이후에 지금은 좀 덤핑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스트라티스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트라티스 언제 그거는 피보나치선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 스트라티스가 얘가 스트라티스가 어, 얘도 이제, 요, 요, 요 부분에서 비썸 펌핑, 비썸, 지가 오픈되면서 펌핑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이후에, 어, 덤핑이 나오면서 비썸이랑 가격이 맞춰졌어요. 어, 그래서 현재까지, 어, 이후에 펌핑 나왔던 그 반등 지점에서 다시 한 번, 어, 반응을 준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근데 뭐, 어, 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지금은, 어, 이전 반등 지점인 914토시까지 다시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 관망만이 답일 것 같네요. 은봉이 좀 커요. 어, 이렇게 하나의 파동으로 친다고 하면 은봉이 거의 16%, 17% 가까운 하락이 지금 발생이 한 번에 됐기 때문에 어,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900, 910원 0 0 9더나가서 820원 선까지도 어,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될것 같네요. 조금 높여서 어, 얘는 810원까지는 안올것 같고요. 860원, 9 1 0원 860원 어, 요 수준까지는 충분히 어, 충분히 도달할 어, 수도 있다, 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하이 사이, 그 하모닉 패턴으로도 어, 하모닉 패턴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보면은 뭐 사이퍼나 샤크 패턴이 나오겠죠. 실제로 한번 되나 안 되나 봅시다. 8 1 3만 110, 896, 1686. 아, 얘는 비율이... 아, 비율이 매칭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얘는, 어, C까지 만들어진 파동에서 어, 하모닉 패턴의 비율 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하모닉 패턴에 의해서 어, PRG를 어,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애는 아니네요 어쨌든 매물대 기준에 의해서 914원 그리고 860원 그 수준에서 만약에 반등이 온다 라고 하면은 어, 충분히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 자리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총 다섯 종목 살펴봤는데요 아, 일단은 비트코인의 변동성 큰 변동성이 지금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당분간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음, 만약에 경우를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손절가 지정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어, 타겟이 온다고 하더라도 위로 가더라도 어, 지금은 짧게 어, 펌핑 이후에 타겟 도달 이후에 바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큰 변동성 그리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음, 3월 13일 어, 내일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암호화 차트 살펴보았고요 어, 내일 다시 같은 컨텐츠로 어, 더욱 좋은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어,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오스틴 선생님이 좋아요랑 구독 구걸 한번갈 겁니다. 자 오세요. 구독해주세요. 얼굴이 안 나옵니다. 됐습니다. 아 빨리 나오세요. <웃음> 좋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